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어, 나선형 곡선 이 헬릭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배운 헬릭스 기능을 활용해서 그 나선형 곡선 기능을 활용해서 피치값이 변경되는 이 스프링 애니메이션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보죠 일단 두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 뭐 여러분 그그 종이 철할 때 쓰는거 있죠 스탬플러 입니다 스탬플의 일부분을 모델링 한거고요 여기 픽스 파트고 여기 안쪽에 있는거 있죠. 여기 이제 무빙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스프링을 새로운 단품으로 구현해 낼겁니다. 그래서 줄었다늘었다 자동으로 되게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메이트만 가져 오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식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창한 수식이 아니니까 여러분도 한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바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창을 닫고요자 파일 새 파일 하죠. 일단 어셈블리 환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저장을 하죠. 저장 위치는요. 실습 자료 안에 보시면 이스탬플러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스탬플러 아세이라고 하죠. 자원점화 보이게 해놓고요. 첫 번째 단품을 가져오죠. 부품 삽입 스탬플러해 보시면 픽스 파트라고 있죠. 얘부터 먼저 원점화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탁 붙을 겁니다. 클릭하면 이제 고정이 되겠죠. 됐고요. 두 번째 부품을 가져오죠. 무빙 파트 열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면 됐고요. 원점화 일단 끄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요하기보면 동그라미 있죠. 요 동그라미 요 면을 잡고요. 이 면이랑 요 면이랑 둘 사이에 동심 구설을 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픽스 파트가 가지고 있는 이 정면을 보자 이 정면이랑 이 무빙 파트가 가지고 있는 정면 있죠 둘 사이에 일치 구속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정 거리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한도를 쳐보죠 메이트에서 고급 메이트에서 거리한도입니다 거리 넣어주시고요 어, 저는 30과 120 사이에서 움직이게 하고 싶습니다 초기값을 배우0로 주고요 그 다음에 120에서 30 사이에 움직이게끔 할 거고 두 개의 면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면이랑 돌리셔가지고 이 면이랑 두면 사이에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고, 100이죠? 확인 누르면 됩니다 조금 내려보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일장 거리 범위 내에서 30, 그 다음에 120, 그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이제 스프링 단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새 파트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ESG 키 누르고요. 여기를 우 파일로 저장을 하죠. 클릭, 클릭 한 다음에요. 스프링이라고 주겠습니다. 어셈블리와 동일한 위치에 저장을 하죠. 고정돼 있죠. 저는 마우스 오른쪽 자유롭게 움직이기 하겠습니다. 혹시나 메이트가 걸려있는지 확인하고 걸려있으면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 뭔가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파트 편집하고 내려와서 여기다가 일단 라인을 하나 그려보죠. 스케치에서 저는 3스케치 쓰겠습니다. 라인 가지고요. 점 찍고 어 3스케치 환경에 탭키 누르면 여기 빨간 두 개의 면에 면이 바뀌게 됩니다. 탭키 이렇게요. 이 방향 괜찮죠? 그렇지만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뒤로 가는 것참 느껴지지만 사실 돌려보면 저 이렇게 그려져 버리죠? 그러니까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인 가지고요. 찍고 탭키 누른 채 좋습니다. 이 방향으로 하죠. 요 이렇게 그래지게, 어디로 왔나요? 예, 도망을 가버렸네요. 자, 자 그런 다음에요, 구속을 주시면 됩니다. 요 점이, 요 모서리 있죠? 요 모서리랑 동신 구속을 주시고요. 어디로 도망갔죠? 예, 이 점이 있죠? 이 점이 이 면이랑 일지, 평면상의 작성.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반대편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똑같이. 그래서 이 점, 찍고요. 컨트롤 키누른채이 모서리 있죠. 동심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평면상에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쵸?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이렇게 구속을 줘버리면 구속 조건이 안보이면 여게 꺼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오케이 하고 어셈블러 들어온 다음 에요 얘를 한번 화살표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단품하고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얘를 이렇게 줄인 다음에 컨트롤 B 재생성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선의 길이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요 그러니까 선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스프링을 만들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고 됐죠? 얘를 이제 뭐 스프링만 만들 거니까 저는 별도로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파트 열기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요. 지금 우측면을 보면 이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쪽이 어디란 얘기죠? 어셈블리를 본다면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쪽 그러니까 이쪽에다잡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측면하고 얘하고 떨어져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 평면을 하나 만들죠. 뭐 공면에서 작업하셔도 되고 참조 영상 툴발을 여셔가지고 평면 만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선 찍고 점을 찍음으로써 수직인 면을 만들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평면은 조금 줄여보죠? 너무 큰것 같아요. 이렇게 줄여놓고 잡을 해보죠 사실은 이건 무한평면인데 시각적으로 좀 작게 해놓고 잡업하자이 얘기뿐입니다 자 여기다가 저는 음, 그릴거에요 원을 그릴겁니다 스케치하죠 요점에서요 원을 그리고 지름은 3으로 하있습니다 지름 3 이게 다른 요소가 걸렸나요 뭔가 다른 요소가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요 구석은 지워버리죠 얘도 지워볼까요 일단 지름 3짜리 하나 만들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원점 있죠 원점이 이 선이랑 관통 구속을 주면 완전히 해야 되겠죠 자빠이나오죠 그럼 이 스케치가 지금 어떻다는 얘기죠 이, 얘를 기반으로 해서 나선형 어, 곡선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할거냐면 이 나선형 곡선 있죠 어, 이 스프링 있죠 스프링의 지름을 0.5로 할 겁니다 0.5로 그러니까 어 나중에 안 보죠 0.5인데요 0.5이기 때문에 조금 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죠 때문에 음, 0.5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 원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지름이 0.5니까 반지름은 0.25가 되겠죠 그렇죠? 0.25만큼 떨어뜨려서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지 않았네요. 이거 지우고,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띄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면을 만드는데, 이 면에서부터 반대 방향으로, 얼마만큼 띄울 거냐면, 0.25만큼 띄우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평면이랑 숨겨버리고요. 요 면에다가 스케치 하죠? 스케치, 원 하나. 평면상에 그리고요그 다음에 지름은 똑같이 3으로 주겠습니다. 3주고요그 다음에 이 점과 곡선은 관통 주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고 빠져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되죠? 예, 낯선형 곡선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쭉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자, 저는 이 피치하고 회전 개념을 쓰겠습니다. 피치 회전을 썼고요. 일정 피치를 쓰겠습니다. 일단 피치 값선한뭐이 정도로 주죠. 이 정도로 쓰고요. 회전수 뭐 적당히 한 40바퀴 정도 주죠. 여기에 완전히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맞는 부분은 수식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맞춰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설명하는 방법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한번 구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렇죠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은, 모든, 그죠 그런 것들 을다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2 40. 좋습니다. 어, 이만큼 뭐, 작든지, 스프링이 더 위로 이렇게 삐져나와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오케이 하고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수식 관계를 만들려면, 실제로 변경되는 건 뭐죠? 예정 얘가 줄었다, 늘었다 하지 않습니까? 어셈블리에서. 그러면 이 높이를 참조해서 이 스프링의 높이도 뭔가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레스 케치 편집에 들어왔어요. 여기다가 치수를 하나 걸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완전 정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치수를 걸면 에러납니다. 에러나는데 납니다. 유도되는 치수로 남겨두게 하면 얘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효력 있는 치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에러납니다. 그렇지만 저는 효력은 없지만 나중에 수식에 쓸 거니까 구속되는 치수로 만들면 회색이 되면서 에러는 안납니다. 단, 치수가 걸리는 것 뿐입니다. 아, 요것도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빠이 나오죠. 근데 어, 치수가 안보이죠?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석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처치수 보이게 하면 요렇게 보일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40이라고 되어있죠? 요거는 회전수가 될거고 요거는 스프링의 높이가 될거고 밑에 보면 여기 2라고 되어있죠? 요게 뭐였죠? 피치값이 되는거죠. 자, 요렇게 해놓고 수식관계를 한번 보죠. 자수식을 어떻게 그냐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도구 있죠. 도구에 보면 여기 시그마라고 되있죠. 어 예. 지수 이름을 변수로 사용하여 모델 지수 사이에 수식을 작성합니다. 일단 지수 이름만 그냥 쓰겠습니다. 보통 이 지수를 찍어 보면 맞죠? 그렇죠? 아이고 더블클릭하면 지수 나름대로 어떤 변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쓰겠습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그래도. 예요거만 바꿔 보자 그러면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요거는 뭐 회전수니까요 어뭐 카운터 라고 하자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피치 값이니까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피치 이렇게 바꿔 보자 오케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 이름이 표시 안되는데요 그러면 포기해 가셔 가지고 숨기기 보이기 치수 이름 아니면 여기 눈 옆에 있는 화살표 누른 다음에 치수 이름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이눈 자체를 누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모든 유형이 숨겨집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눈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셔가지고눈 누르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지수 이름 보이게 하면 이렇게 카운터 피치 이렇게 보이니까 아무래도 구분하기가 쉽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수직관계를 걸어보겠습니다. 누르시고요. 좀 작게 해놓죠? 여기 수식에다 그는 겁니다. 자, 일단 낯선 곡선의 높이 있죠? 높이는 여기에되겠죠 아, 이름 안 바꿨네요. <웃음> 요거 80이라는 거 있죠? 요거를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뭘 주냐면,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 스케치 전체의 높이 있죠? 요 라인의 높이. 높이, 빼기. 자, 얼마를 빼냐면, 밑에는 0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원의 지름을 나중에 이제, 음, 스프링, 실제 형상 스프링 있죠? 지름을 0.5로 할 겁니다. 그래서 밑에 0.25 띄웠죠? 근데 위에도 당연히 얼마 띄워야 됩니다. 0.25를 띄워야죠. 그래서 0.25mm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요거는 그러니까 실제는 이 나선형 곡선에높이야 되는 거죠. 코멘트 입니다 뭐써도안 써도 상관없어요 두번째 피치 값이 중요한거죠 피치 찍어보시죠 찍은 다음 피치라는 것은 뭐죠 이 높이 나누기 회전수 하면 되겠죠 높이 나누기 회전수 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있죠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위에서 0.25 빠지고 밑에서 0.25 빠지니까 결국은 0.25의 블 이니까 0.5를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 어, 괄호하고요 빼기 0.5mm 해주고요 이게 이제 어, 높이야 되겠죠 이 높이를 뭘 해줘야 됩니까 회전수를 나눠주면 되겠죠 회전수가 어디있습니까 카운트에 있지 않습니까 찍어주면 되는거죠 엔터 치면 2.4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는 나선형 곡선의 피치값이 되는거죠 피치랑 우선 결국은 높이 나누기 회전수 하면 되는 겁니다. 회전수.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확인 눌러보시죠. 그럼 이런 식으로 딱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아래쪽은 당연히 평면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밑에서 이미 0.25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위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식으로 0.25만큼 떨어뜨린 겁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됐죠? 자, 이 개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작업이 끝났으니까요. 빛에서 그냥 수입을 하겠습니다. 원형으로 하시고요. 제가 어, 지름값을 0.5로 하기로 했으니까 0.5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경로, 이, 금방 우리가 만든 이거를 잡아주면 되겠죠? 아, 이건 창 닫고요.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3스케치도 숨기고요. 낯선 곡선도 숨기고 평면도 다 숨겨버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숨겨버리죠. 수식은 뭐 보일 필요 없겠지만 일단 yes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줄이고 ctrl b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스프링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ctrl b. 제가 아까 전에 지름을 왜 0.25만큼 띄우느냐 이것 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지름을 얼마로하게었죠 0.3으로 하됐으니까 여기가 0.25만큼 떨어져야지 이 스프링이 이 형상하고 이렇게 먹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0.25만큼 띄운거고 당연히 이쪽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쪽도 0.25만큼 띄워야지 이런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바로 끝나는게 아니라 이렇게 스무스하 끝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자 이런식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이 스프링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모션에 넘어가서 작업을 해줘야겠죠? 일단 한번 저장을 하고요. 자, 새 모션 스터디 넘어와서 간단하게요. 한 2초에 갖다 놓고요. 이 메이트에 보면 거리안도 있겠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최소를 한 30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이초에 갖다 놓고 4초에 갖다 놓고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12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67 정도에 갖다 놓고 요거 두개 잡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잡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단순하게 위에서 한번 보죠 탑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뷰 재생은 꺼버리겠습니다 요 상태로 한번 처음 재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줄었다 네, 늘었다 이렇게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원리죠 근데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리죠. 그러면 메이트를 걸었는데 이 메이트 값을 변경을 해야지만이 꼭 바뀌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지워버리고요. 좀 이렇게 보죠. 한 2주 정도 갖다 놓고요. 어차피 이 사이에 지금 거리안도 걸려있으니까 얘를 그냥 드래그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또 얘를 갖다 놓고 사초 갖다 놓고 얘를 좀 드래그 하는 이렇게요. 또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더 줄여볼까요 예, 이렇게 얘 갖다 놓고 꼭 2초 관격을 안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럼 얘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결국은 이 사이에 그려놓은 라인이 변경이 될 거고 그 라인을 참조했던 스프링도 변경이 되겠죠 해보면 잘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 한도 메이트 걸었다고 해서 꼭 메이트만 가지고 우리가 모션을 구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런식의 작업을 해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나는 싫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거리값을 이렇게 조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첫 번째 건 안됩니다. 두 번째 거부터 마우스 오는 쪽 아셔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제일 밑에 보관모드라고 있죠. 보관모드 페이드 인 해볼까요? 여기서는 페이드 뭐 아웃 해보죠. 여기서는 보관모드를 뭐 다른 거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페이드 인 아웃 해보죠. 이 구간에서 페이드 인 되고 페이드 아웃 되니까 서서히 시작해서 서서히 마감되는 그런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시간 간격이 좀 넓어야겠죠. 그리고 영상을 찍은 다음에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프링까지도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가변적으로 변경되어야 될 요소가 있다. 그러면 메이트와 수식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합한다고 러면 충분히 영상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고 모션을 구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